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막벨라라는 그 뜻은 이중, 짝,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다고 말하죠 이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사라를 장사했다 사라와 함께 막벨라굴, 쌍둥이굴이죠 자신이 함께 짝이 되어서 묻히고 부활한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했다 쌍둥이 굴에 사라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이곳에 묻히고 또 부활한다라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은요 어, 예수님을 통한 나의 구원 역사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 벌어지는 나의 구원 이야기, 네, 구속사죠. 네, 그래서 이 사라는 음, 나를 포함한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어, 아브라함은 교회를 품고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곳이 연합이라는 장소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막벨라, 그 마물의 그 뜻이 그렇잖아요 마물의, 막벨라 굴 앞에 마물의 근데이 마물의가 헤브론이다 성경이 축자 영감을 말할 때는 하나하나 단어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개입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의미 없이 뜻 없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헤브론인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이구나 짝이구나. 그런데 더구나 그곳을 헤브론이라고도 하지만 마무레래요 마무레가 무슨 단어라고 했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미리암이라고 했고 이 단어 속에서 마라라는 것이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라는 장소는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이 난 곳인데 거기에 한 나무가 던져졌을 때 단물이 되어진 장소죠 마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마라가 마리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쓴물인 인생들이 단물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낳는 그래서 진리가 되어지는 그 인생들이 마리아의 인생입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곧 교회인 우리 안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 400세계를 누가 냈나였어요. 누가 냈어요? 네. 아브라함이 냈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답을 물어봤을까요? <웃음> 이제 예, 아브라함이 냈어요 근데이 아브라함이 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아브라함을 음, 은사백세계를 낸 아브라함을 아, 나로 우리로 생각하면 아, 여전히 이 은사백세계를 내가 아,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막벨라굴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400세계를 내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은 400세계를 지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해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은4 0 0세계의 값을 희생을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게 돼요 이 은사백세겔은 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이 1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물론 양 200마리 값이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낼수 없었던 금액입니다 물론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지금 내는 건데요 직장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지 한 개인으로서 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사백세겔은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다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연합하기 위하여, 마물레 헤브론,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하여 정당하게 치르신 값이 은사백세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은사백세계를 내야 된다. 그래서 막벨라구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사백세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은사백세계를 내가 지불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은사백세계는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신 값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그 하나 되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어 머무르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머무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우리 교회인 우리를 성전으로 얘기할 때이 성전에는 반드시 갑지불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돼요 성전의 역사 속에 값을 치뤄낸단 말이에요 누가? 보세요 어떻게 이 값이 치뤄지는지 사무엘하 24장 가보세요 24절입니다 여기 왕은 다이드 왕이에요 다이드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갑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5 0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지금 이 그쳐진 이 것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서 그쳤다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미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이 타장마당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져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십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아, 벌을 내리셨죠. 그, 7년 기근과, 아, 그 다음에, 뭐, 3 석, 석달 동안, 에,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과, 아니면은, 삼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중에, 너가 택해라. 그랬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이 삼일, 전염, 오역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이, 전염병이 퍼졌은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가는데 사무엘라 24장 16절에 가보면 이 여부수사람 이아리오나의타작마당이 장소에 예딱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멈춰라 그러세요 멈춰라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 성전이 세워질 곳이에요 멈춰라 그리고서 거기서 멈춰집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은 50세계를 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속죄 역사를 이루는데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이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는 이 모습은 누구의 죽음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내 아,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어, 해준 구원이다 받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공짜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짜를 그냥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른 구원 여러분 여쭙게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어, 뭐로 구원받았어요? 예, 예? 율법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예, 예, 저, 답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무자비하게 퍼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단순성 또는 단일성이라는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단순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다, 거룩이다, 뭐, 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로 단순, 그게 단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박국석 3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그 잊지 않으시는, 그이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하나님의 거룩 속에,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진리를 그 안에 갖고 계시고 이게 단순성이에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율법의 값, 율법에 요구하는 대가 어, 은사백세겔로 표현되는 이것을 치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치루신 공의와 그것에 마땅한 진리를 값을 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품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율법의 대가와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과 죄를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끊어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깊이 통과하고, 율법 앞에 서본 자가 은혜가 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배제하고, 율법에 반대니까 은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은혜는, 율법을 아는 자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율법은, 은혜를 우리로 끌고 가기 위한 그 율법이지, 하나님은 단순 단일하다는 것은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 너한테는 내가 은혜고 너한테는 무조건 율법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율법 속에 이 절망 속에 자폭하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끌려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덮이게 됐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앞에 탐복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시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본주의로 보면 막벨라굴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은 400세계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막벨라굴을 사시는 거죠. 은사백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안에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 속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막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인생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언약 안에서 결정되고 하나님이 막 벨라구를 준비하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그 인생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넣고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경험하는 것이죠 에레미아서 1장 가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여기 에레미아가 말하는 아이라는 것은요 그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못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답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어, 어디에서? 네.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죠 출생이 그,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너는 구별된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너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아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안 돼요 에레미아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두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언약에 의하여 에레미아 인생이 살아가지는 것처럼 아내 인생도 창세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택하여짐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욕심부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는 거구나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에 그 아주 자충호들, 뭐그 온갖 험난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그 언약 안에 있었던 내 삶의 풀이, 해석이구나. 내 인생을 세상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막벨라굴을 내가 사느냐 은사백세계를 내가 치루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막벨라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셔서 그 일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님과 하나 되니 연합의 비밀과 신비함에 은혜에 견딜 수 없는 이 복받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인간의 고질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가 답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답이 안 풀리면 스스로가 그 어, 답을 바꿔내거나 아니면 그답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어지는 인물이 있죠 마태봉 27장 가보세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3 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아,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세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 유다가 나오죠 가련 유다입니다 아,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어, 아예 자살했으니까 지옥 같다 이렇게 이제 혹자들이 얘기하는 장면이죠 유다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함은요. 죄를 진 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이은3 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은3 0을판 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팔았어요 그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결론을 내죠 예. 언약 안에서 잊지 못하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의 모습은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 이 결국은 이은 30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7절 보세요. 이은 30의 그것을 이 피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을 성소에 그 전그성둘 수가 없다 해서 성전고에 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낙은의 묘지를 삼아요. 음, 토기장이는 있 것은요 음, 당시 그 에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쪽에 그 장소가 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하고 그, 하, 그 누구나 같이 있기를 꺼려했던 장소죠 그런데 그 토기장의 밭을 은3 0에 그것을 사서 여기가 낙은 애들의 무덤으로 둔답니다 이 낙은애들의 무덤으로 둔다라는 이 부분은요 이미 스가리서 11장 13절에 이미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은삼십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낙은애들의 무덤, 교회를 사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 유다가 정말 이이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자 보세요 스가랴스 11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싹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 되는 값으로 은 30을 치루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이 저지른 예수님을 은 30의 값으로 매겨진 이것에 대하여 정말로 자신이 이것을 책임지고자 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되는 문제구나. 나의 이 허물과 부인과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과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만나는 것이 회개이어야 되고 이것이 은혜되는 것이고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유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막벨라굴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막벨라굴을 사기 위하여 은사백세겔 또는 신약에 오면 은 30개를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사겠다 그리고 그거 준비가 안 되면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면 아, 절망하고 자폭하고 그리고 끝내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벨라구를 사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언약을 실현하여 그 장소에 그 막벨라굴을 가나안땅 이곳에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실현으로 그것을 준비한 것처럼 언약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죠? 예수님과 그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 되게 어떤 값을 낼 것인가 라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별되었고, 내가 모태 중에 있기 전에, 태 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언약이 실현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피, 언약의 피를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막벨라구를 사야 되는 문제는 돈 얼마를 해서 또 희생 봉사 조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했다라는 나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요.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수요. 나는 다른 자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언약 안에서 오늘을 실제로 살아내가는 것이 이게 막벨라구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됐다는 라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치워서 교회로 나를 이미 그 안에서 연합시켜 놓았구나 나는 살아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죠 교회는 구약의 교회 막벨라 굴은요 은사백세겔로 어 합법적으로 그 해쪽 속으로부터 그것을 산 것처럼 신약의 교회인 우리 은삼십으로 30, 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교회를 산 거예요. 교회를.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어 들어가 사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벨라 굴을 내가 사는 모습이 뭐냐. 대체 은 사백세계를 치루신 그 예수님의 핏값을 아는 자로 내가 막벨라 굴을 내가 산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네. 막벨라굴에 언약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 그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언약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로 그,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언약 안에서 있는 죽은 자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들이 모여 모이는 곳이 이 막벨라 굴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의 실제 실상이에요. 교회인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죽은 자들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 있으면서 막벨라 굴을 사면서 막벨라 굴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면서 언약 안에서 죽어 있질 않아요. 언약을 실현시키질 않아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살고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그 막벨라구를 산게 아니죠 은사백세겔의 값을 지불하여 교회를 산은 삼십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자기 피로 산 교회가 내, 나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 진짜 믿지 않고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따라하세요. 성도는 내 인생이 없다. 갑자기 짠해지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내놓을 게 없으면 돈을 많이 못 벌고 자녀가 그렇게 썩 괜찮지 않고 뭔가 그이어놓은게 없고 해놓은 게 없고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인생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다 승리예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안에서 핏값으로 살아난 그큰 은혜를 갖고 받았다 그래서 은사백세겔로 내가 막벨라굴을 안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묻힌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하면서 늘 유다처럼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그때 예수를 팔았지? 내가 왜 그때 이보다 더 못한 것을 내가 택했을까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져가는 거 아니요 성도는요 이미 언약 안에서 결정되어 있고 역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고 예수 만나고 십자가 정말로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어요 늘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원했던 것에 되어지고 그게 그 한국에서 리서치했대요 귀국에서 한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 겁니다 정답 인생 대체 정답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보니까 어, 일단 태어날 때 네. 그 괜찮은 부모, 유복한 자녀로 태어나야 된대요. 태어날 때. 10대 때. 그단때 10대 때는, 어, 그,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인서울. 20대 때는. 20대 때는, 에, 그,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답니다. 이게 정답 인생이래요. 30대는. 아주 비슷한 레벨의 괜찮은 가정을 이루고 40대는 뭐그 자녀들이 이제 그 똑같이 자기가 살아왔던 것 같은 인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결국 그 50대 그 60대 가서 이제 그 요즘 퇴사가 빨라졌으니까 그때서는요 적어도 노후에 뭐 수십억의 여유자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정답 인생이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인생이다 기독교가 이런 세상이 말하는 정답 인생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기독교를 갖고 있다면 막벨라구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별시켰구나 그 안에 나는 선택되었고 예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이 자녀가 자녀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내가 내 인생의 죄를 내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이 인생에서 자신은 구별돼야 되고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고 인생에서 자기가 욕심을 채워 뭔가 되어야만 나는 다른 존재로서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서 그렇게 거꾸로 답을 맞춰가려고 한다고요. 처음부터 은사백세계 예, 누가 냈다고요? 내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사백세겔로 막벨라 굴을 사서 우리를 해부론 마무래, 우리와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가요? 이게 진짜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통과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도록, 진짜 믿도록 이, 이 땅에서 실패라 보이는 것. 망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쳐진 것처럼 내 친구들과 다른 같은 레벨이 되지 못하고 나는 그보다 좀 떨어져 갔던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야? 라고 보여지는 이 삶을 통하여 진짜 얻은 게 뭐예요? 나는 언약 안에 있었던 자구나 출발부터가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산 자기 피로 산 교회로 나를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나를 삼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회개할 죄지 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부분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회복시켜서 내 친구들보다 또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월등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남모로는 미련을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어, 여기 확정되었다 결국은 에, 이 막벨라 굴에 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언약의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에, 같이 묻철을 뿐만 아니라 쿰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곳으로 확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나그네들의 무덤이다. 아주 그 그랬잖아요. 토기장이의 밭, 그흰 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 아래 쪽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좀 움푹 패인 곳, 음산한 곳, 그리고 실패적 장소처럼 보이는 이 토기장이의 밭을 샀어요. 뭐로? 예수님의 핏 값인 은 삼십으로.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 된 거예요? 예, 낙은 애들의 무덤이 된 교회라요 거기가 교회 그그 그 교회가 된 그, 그곳이 받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묻히는 막벨라굴에 묻히는 연합된 자로 들어가는 교회가 받는 복이에요 교회가 받는 복 내가 세상에서는 잊혀진 자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자요.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자인데 교회로서 그 매장지에 같이 소유지로 확정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자로서 갖게 되는 교회가 갖는 복이 있어요. 세상이 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데 그것을 교회만이 갖는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세상이 실패했다고 할수없 세상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도대체 교회만이 갖는 복이 뭐냐? 바로 이런 복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여기 29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성경에서 본다 또는 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에이도고 하나는 호라오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호라오와 에이도가 다한 본문인데 보다인데 하나는 호라오고 하나는 에이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냥 번역이 그냥 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걸로 본단 말 같은 걸로 이게 안단 말이죠. 근데 달라요. 어, 그 보다의 에이도라는 것은요. 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에이도입니다. 호라오는. 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호라오예요.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에이도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얼마만한 재산, 자녀들의 출세,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것만을 보고 있는 것은 에이도라고요. 그러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곳에서 마치 세상은 나를 실패했다고 보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보는 게 있어요. 언약을 보고 그리고 실체인 그 약속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 이게 호라오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 29절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를 얘기하는 거죠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앞에 본, 본다라는 본 것이 호라오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이 뒤에 보지 못하고가 에이도예요 에, 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마야 너는 나를 호라오 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이도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29절이 뭐라고요? 도마야 너는 나를 호라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처음에 그러잖아 나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하지 않으면 난못 믿겠어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도마가 해서 주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정말 지금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교회인 도마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예. 이게 교회가 갖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집착하고 거기에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호라우,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지금 보이죠? 주님이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진짜 본게 뭐예요? 아, 28절의 고백이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로 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로 인한 비참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절망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무너짐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보게 된게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호라오라고. 이것이 교회가 갖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불러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하늘의 축복,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거두셨고 이 땅에서 내가 이런저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사백세계를, 은삼십세계을 은삼십개를 만나는, 진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만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을 실제로 언약안에서 믿는,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만의 인생이에요 교회가 갖는 복이죠 교회는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 울고 웃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웃고 세상이 안 주니까 삐치고 하는 것이 교회일지가 않아요 호랑했으니까 라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뭐 보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보였기 때문에 안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50장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요셉 자신의 해골을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요? 하관하지 않습니다 입관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언약을 믿는 그 언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는 자신이 가야 할 곳, 매장지가 어디인지를 향하여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나 죽으면 내 해골 메고 이 애굽을 떠나라. 나를 이곳에서 장례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말 그대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로 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인생이죠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묻힙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유아 세례를 중요시 여기고 그 어, 심지어 어, 유아로서 어, 그가 세례받고 어, 그가 음, 자신이 입교하기 전에 본인의 신앙 고백 이전에 에, 어린 나이에 뭐 정말 불치의 병이나 어떠한 사건으로 죽었다. 그러면 개혁주의는 유아세례 받고 죽은 이 자녀를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부르신다라고 믿어요. 유아세례 받지 않고 죽은 자녀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그 안에서의 그 신앙고백으로 확인할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약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언약의 교회 안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이 이, 이 부분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피 값으로 그와 하나 되기 위한 그 귀한 이 은혜를 만나기,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지금 실패든 넘어짐이든 그 인생을 지금 다루시고 있다. 그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례를 통하여 언약 안에 붙들어 준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수 있어야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지금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나를 그 분명하게 나는 이애굽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곳에 나를 묻어라 분명히 그런 인생으로 어, 언약 안에서 있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언약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 내 모습, 지금 자녀들의 모습까지로 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믿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고 이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은사백색을 누가 냈나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낸 피값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실상 예수님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냥 끝나셨나요?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세상에 더러움에 잡히고 세상 탐욕 때문에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내 인생은 지금 예수의 승리한 인생으로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지금의 모습에 잡혀서 울고 웃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 은사백세계를 내신 예수님의 핏값을 유다처럼 자기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해놓은 게 없어도 예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기에 우리는 승리자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채워가시고 받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